그래도 잘 마무리한 거 같아서 기쁩니다. 카메라 기준 뭔가 사슴이랑 할줄 알았는데 너 이거 필름으로 얘네. 또 이렇게 키큰 기린이랑 해갖고 기분이 좋네요. 기린만 뜯으면 돼요. 그럼 이제 뭐 다음 멤버도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러 가시죠. 첫 번째 찰작, 야생적인 찰작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잘했어요. <웃음> 너무. 피아나, 찍어놔, <웃음> 이거 찍어놔야 돼. 네, 포인트는 이겁니다. 보시죠. 웨이브 이번에는 최고로 했어요. 왜냐면 노출이 좀 있는 착장이어서 최고로 했어요. 그래서 살짝 크롭이어가지고 살짝 보이긴 해요. 들면 안 들면 안 보여요. 아무튼 너무 더운 촬영. <웃음> 근데 날씨, 햇빛은 그렇게 쨍쨍하지 않은데 그냥 옷이 더운가? 너무 청청이어서 가지도 두껍고. 다음 병원형인데잘 찍었으면 좋겠네요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힘들지 않은데 너무 더워. 몰라. <웃음> 근데 뭐 무대때 춤추다 보면은 볼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대때까지는 좀더 운동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친구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토프 여친이야. 티모. 좀 오랜만에 보네. 아, 잘 지냈어. 크리스. 명이 어디갔어하재 네 여기는 현석캠 가래라. 어 아, 그래, 그래 저는 마린 착보다 세일링 탓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차량 현석이로 넘어가시죠. 마지막 작장까지 끝났습니다. 예, 뭔가 오늘 되게 야외 촬영도 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처음으로 되게 오. 처음으로 되게 일찍 끝난 것 같아요. 원래는 진짜 하루 종일 찍었는데 하루 종일이 아침이 시작해서 네. 다음날 새벽까지 찍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약간 밤, 5시? 11시쯤 끝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러면 다음 우리 뼈 운영 철례 한번 만나러,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? 아직 머리 손질을 안 봤어요. 제가 조금 있다가 변신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. 나 하나는 거죠. 하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서너무좋습니다 아, 오케이. 글가 힙하네요. 저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머리색도 다 바꾸고. 네. 다 네. 픽스 네. 분들이 좋아해 주실 의상들. 네. 그 저마린맥부터 이렇게 세라고? 그 세일링. 세일링. 세일링 옷도 입고 좀멋있었지 청청청청청. 청청. 청청. 청청. 어, 뭔가 이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맞는 그쵸. 그런 옷들을 입어 봤으니까요. 네. 예쁘게 가셨으면. 어? 네 지금 자 이번에 자켓도 많이 많이 드시고 b 엑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둘까지 했습니다둘셋 예! 엑스웨이